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대에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강좌 12번째 시간으로 공포에 떠는 자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포에 떠는 자막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임산부는 보지 마십시오 키네마스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공포에 떠는 자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공포에 떠는 자막을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서 키네마스터 어플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화면 비율을 16대 9로 맞춘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중에 배경이 될 색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흰색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체크를 눌러주세요 선택한 흰색 배경을 녹색 배경으로 색을 바꾸겠습니다 색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맨 하단에 체크하시고 빨간색을 0으로 맞추시고 파란색도 0으로 맞춰주시면 녹색이 됩니다 이렇게 배경색을 바꾸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누르고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글씨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공포를 적겠습니다 화면 크기에 맞춰서 글씨 크기를 조절하시고 오른쪽 메뉴바에 대문자 A 소문자 A를 눌러서 글씨체를 바꿔줍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글씨체가 없다면 오른쪽 상단에 상점에 들어가서 글씨체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한 채는 배민을지로 10년후채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글씨체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메뉴바에서 윤곽선을 클릭하시고 체크를 누르시면은 윤곽선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씨체에 들어갈 효과를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fx 효과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왜곡을 클릭하세요 파도 2.0을 찾으신 다음에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이 완료가 되면은 뒤로 나가시고요 공포 글씨에 다운받은 효과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누르시고 효과를 누릅니다 그리고 방금 다운받은 파도 2.0을 클릭하시고 선택합니다 파도 2.0 효과를 적용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파도양과 파도폭 그리고 속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X 프리퀀스 11, Y 프리퀀스 12, X 앰플리투드 16, Y 18, 스피드는 19로 맞췄습니다. 설정이 끝나고 우측에 체크를 누르시면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조건을 맞추신 다음에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보내기가 완료가 됐으면 뒤로 나가시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비율은 16대 9로 맞추고 다음을 누릅니다. 편집할 영상을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를 누르고 미디어를 눌러서 처음에 만들었던 공포 자막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측의 메뉴바에서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씨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직접 해보시고 본인의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